안녕하세요, 창업에 열정과 에너지를 더하는 싹비지의 이문정 대표입니다. 저는 현재 창업하시는 분들의 길라잡이를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창업을 시작했고, 또 어쩌다 창업하시는 분들의 길라잡이를 하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인데요 첫째와 둘째가 개월 수로는 19개월 차이가 나요 그래서 두 번의 경력 단절을 경험했고요 마지막 두 번째 경력 단절의 경우 육아를 해주시던 친정엄마가 건강이 좋지 않으셨던 이유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정말 열심히 일했던 곳에서 대우를 보면서 아 결국 나는 이 조직의 부속품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인데 이렇게는 살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제가 그 전에 하던 일은 마케팅 실무였는데요. 마케팅 실무를 하다 보니까 창업을 하신 분들이나 예비 창업자분들의 마케팅에 대한 문의를 많이 주셨거든요. 제가 또그 업무를 담당했었어요. 그때 아, 창업의 니즈가 굉장히 많구나 하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요즘은 생에 한 번은 누구나 창업을 하고 그 창업에 있어서 길라잡이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뒤로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전문가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들이 만 2세와 만 4세일 때 공부를 시작했어요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육아 하나도 힘든데 일과 육아 공부까지 진짜 삼중 생활을 어떻게 했나 모르겠어요 그냥 무엇이든 저에게 닥치는 것들은 다 도전해보고요 깨져보고 또 경험하고 그렇게 앞만 보고 전진을 했어요 저는 지식 창업이잖아요 내가 가진 지식으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일단 저라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했던 일들은요 저의 포지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 포지션의 가닥을 좀 잡고요 제가 창업을 해보지 않고 예비 창업자나 또는 창업하신 분들의 길납잡이를 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다 경험해 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 바로 제가 해야 할 계획들을 세워서 하나씩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럼 제가 가장 처음 한 일은 무엇일까요? 처음에 제가 포지션을 생각하기 전에는 클라이언트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메일을 보냈고요. 그런데 제가 한 30군데 정도 이메일을 보냈다 하면 몇 군데 정도의 답변이 왔을까요? 한두 군데 정도였어요. 그 다음으로는 직접 찾아가 보고 근데 사실 정말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들어가는 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어린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또 이왕 시작했는데 존재는 있으나 후퇴는 없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담당자분을 찾아서 인사를 했고요. 그렇지만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몰라서인지 그 뒤로 일로 연결되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먼저 얘기 드렸듯이 저의 포지션을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찾아오게끔 하는 전략을 세워야겠다라고 방향을 수정했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마케팅을 했었잖아요 창업에 있어서 마케팅은 정말 중요해요 제가 자본이 많은 상태로 시작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도 물론 많이 없었죠 그런데 마케팅 회사에 재직할 때 많은 분들이 비용을 조금 드리고 하는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마케팅을 그럼 나에게 대입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시작한 것이 블로그 인데요 창업에 대한 블로그를 만들어서 관련된 글을 쓰기 시작했고요 3개월 동안은 매일매일 쓰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정말 꾸준히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홈페이지도 제가 직접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무료로 만들 수 있는 틀들이 많이 나와있거든요 독학해서 홈페이지도 만들었고요 이렇게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 블로그를 통해서 일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일을 의뢰한 곳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일을 했던 곳에서 또다시 일을 의뢰해 주시고 다른 곳을 소개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하나씩 차근히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찾아오게 하는 전략은 제가 방송에도 출연을 하게 되는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간혹 저의 방송 출연을 보신 분들이 제가 방송 쪽에 지인이 있어서 출연한 걸로 아시는데요. 저는 지인 찬스가 아니라 이렇게 찾아오는 전략으로 오직 저의 힘으로 출연을 했습니다. 창업하면서 정말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은 저 혼자 어두운 터널을 가고 있는데 그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 그게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과연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길로 가야 할지 이 어두운 터널 끝에 종착역이 없으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었고요. 창업을 하고 나서는 마음이 계속 롤러코스터였어요 일에 성과가 있는 날은 마음이 막 하늘 높이 가 있다가도 또 반대인 날은 끝없이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업을 하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멘탈을 잘 잡는 거라는 걸 알게 되었고 사실 지금도 진행 중인 부분이에요 그래도 지금은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많은 분들이 저를 알고 또 소개도 해주시고 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즐겁게 일하고 있어요. 저는 한해 동안 창업하신 분들이나 예비 창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스타트업을 한 대략 700명 넘게 정도 뵙고 있는데요. 저는 지식 창업이지만 기술 기반인 분들을 보면서 많은 사례와 경험들이 쌓이고요 또 저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야 제가 좀더 나은 길로 길라잡이를 할수 있으니까요 공부를 게을리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는 저의 멘티 기업이 투자 유치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너무나도 기쁘고 뿌듯했던 기억으로 남고 있어요 저는 처음부터 사업자 등록 발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저의 포지션을 자리 잡아 가다 보니까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시기가 와서 그때 사업자 등록을 발급을 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저는 제가 40살 넘어서 창업을 했기도 했고 그때는 정부 지원 사업을 받을 만한 제가 지식 창업이기 때문에 그러지도 못했기 때문에 정부 지원 사업을 저는 활용을 못했는데요 정부 지원 사업에서는 특히나 스타트업을 준비하신다면 예비창업 패키지 라는 게 있어요 예비창업 패키지의 경우 일반 분야와 특화 분야로 나뉘는데요 특화 분야로는 소셜, 여성, 스마트 관광과 같은 분야가 있어요 시제품 제작이나 지재권 취득 또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을 무료 최대 1억까지 지원을 해요 평균 5,100만 원이고요. 예비창업 패키지를 주관하는 기관으로는 창조경제혁신센터나 대학교 등이 있어요. 그런데 예비창업 패키지는 사업자 등록 발급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분들을 위한 정보 지원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발급을 하시면 예비창업 패키지는 지원하실 수가 없어요. 이렇게 좋은 정부 지원 사업인데 사업자 등록 발급 이력이 있으면 지원이 안 되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지요. 정부 지원 사업의 경우 또 순서들이 있는데요. 그 팁을 오늘 좀 얘기 드리자면 순서로는 실전 창업 교육,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제조인 경우에는 청년 사관 학교가 있고요. 창업 도약 패키지예요. 대부분 정부 지원 사업은 창업 이후 3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정부 지원 사업을 하는 기간마다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내 아이템에 본질에 최대한 부합하는 곳에 지원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초기 창업 패키지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3년 이내예요각 주간 기간마다 집중적으로 발굴하는 분야가 상이하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내 아이템과 가장 잘 부합하는 곳에 지원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 이야기고요 정보 지원 사업은 창업에 대한 아이템 발굴부터 보도화 그리고 교육 또 엑셀러레이팅과 인큐베이팅 그리고 투자유치 등을 지원해요 정보 지원 사업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중앙부처나 지자체와 같이 많은 기관에서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주고 있으니까요 용도와 목적에 맞게 잘 활용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또한 이 밖에도 창업 경진대회가 아주 다양하게 있어요 창업 경진대회를 통해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점검이나 내 아이템에 대한 개선점이 필요한지와 같은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고요 또 경진대회에서 수상하게 되면 창업 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후속 연계에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요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관련 아이템에 대한 정보지원 사업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해요 이렇게 좋은 정보지원 사업을 잘 활용하신다면 도움이 되시겠지만 그렇다고 정보지원 사업만 쫓아다니시는 창업헌터는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꼭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창업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정말 다양한 분들을 뵙고 창업길라잡이를 하면서 제가 직접적이든 아니면 감정적이든 경험을 해서 그런지 조금이라도 덜 힘든 길을 얘기해 드리면요 그렇게 하시는 분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 머릿속에 있다고 과연 될까요? 머리로 생각하는 건 누구나 할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기에 또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간절함이에요. 제가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하는 업을 계속 할수 있는 일은 저의 힘은 간절함이에요. 저는 그 간절함과 성장을 비례한다고 봐요.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리고 힘든 길이어도 가요. 그리고 결국은 해내요. 그 누구보다 간절하기 때문이겠죠? 생각한 것이 있으면 열정과 간절함으로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창업의 뜻을 아시나요? 창업의 뜻은 시작할 창에 업, 업의 뜻도 있지만요. 또 다른 속 뜻으로 창은 다치다, 상하다, 그리고 업은 위태롭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만큼 선조들은 창업이 얼마나 힘든 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창업을 함에 있어서 나의 멘탈 관리를 잘 하시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단기간에 끝낼 게 아니기 때문에 체력관리를 잘 하시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내가 더 하고 싶고 가야 할 길이 많은데 체력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할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의 출발은 창업자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되는데요. 저는 그 전에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고객과 얼만큼의 대화를 했는지 묻고 싶어요. 거의 고객과의 대화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요. 부족한 정도보다는 아예 없는 경우가 안타깝게도 더 많아요. 완벽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세상에 내놓기 위해서 기술 개발에만 90% 이상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막상 세상에 나왔을 때 고객들이 원하는 게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거기에 들어간 시간이나 인력 또 회계 비용 뿐만 아니라 기회 비용까지 생각해 보셨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꼭 고객의 소리를 듣고 대화를 많이 하시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시장이나 고객 검증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도 고객 검증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마케팅도 중요한데요 보통 완제품이 나오고 나서야 마케팅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저는 그 전에 고객과 대화를 많이 하고 거기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미리 수립하시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SNS가 요즘 참 많이 발달한 시대잖아요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쓰시지 않고도 얼마든지 마케팅을 할수 있는 세상이에요 남들이 다 하는 인기 있는 SNS 채널을 하시는 걸 얘기 드리고 싶진 않고요 제품이나 서비스의 타겟 층에 맞는 채널을 꼭 선정해서 활용하시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되셨다면 제품이나 서비스를 꽁꽁 숨겨두는 게 미덕이 아니라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세상이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